팅 하느라 좀 걸렸어요. 맛있겠죠? 맛있... 음, 응, 페퍼런이 맛있어 호미나미? 호미나미 뭐해? 외국인이 뭐라고 하는 거지? 그냥 영어는 아닌데? 전혀 알 수가 없어. 칭찬인지 아닌지. 영어는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. 스페인어 알 수가 없어. 여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이를줄 거야. 이거 번역기 있는 것같은데 아, 번역기 들어주셨구나. 내가 말했듯이 코미나미는 작은 보도와 <웃음> 난쟁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. 선생님이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나 난쟁이라는 거야? <웃음> 아니 나 앉아있는데 난쟁인 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비상한 외국인이네 나쁜, 나, 나쁜 외국인이네? <웃음> I don't understand 갑자기 외국인 뭐라는 거지? 뭐 어쨌든 외국인 욕한 거 아니면 됐어 막 스팸님 500개 국어가 할것 같아요 막 저번에 보니까 막 대치찌 움파움파 막 이러시던데 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빵 해서 방송하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빗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나 짜이젠